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드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방금 돌아왔는데요 제가 감기도 걸리고 해서 상태가 안좋아도 이해를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알아온 비트코인 호재 RSK 루트스탁의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짜잔! 일본에 가서 대왕 포키랑 대왕 딸기 포키 사왔어요 <웃음>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RSK가 한국미덕업을 금요일에 한다는 거 그래서 rsk 영상 보시고 이해 못하신다 믿업에 가셔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편 2편을 준비를 했어요 1편에서는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 2편은 rsk 루트스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1편도 보시고 2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 설명 먼저 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해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그런 기술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온라인 뱅킹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뱅킹이 인터넷만 있으면 저희 폰으로도 요새 진짜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저희가 돈을 주고받게 하는 가치를 주고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는 이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돈의 가치, 이 가치를 가치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단점이 뭐냐면 해킹되기 되게 쉽고 그리고 좀 믿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IMF라든지 아니면 은 미국의 2008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분산형 탈중앙화된 화폐가 생겨났는데 그게 비트코인인거죠 비트코인이 2008년에 생겨났는데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짜 디지털 세계에서 지금 중개인 없이 가치를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 심지어 실제 결제 구매에서 보통 카드 수수료가 3%나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 거래 시간도 3일이 걸려요 최소 이제 제가 결제를 했을 때그 상대방이 돈을 받는데 3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 이제 수수료가 더 적고 더 빠른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중개인도 거치지 않고 근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진짜 몇만 원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거래가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RSK인데 일단은 예, 비트코인 먼저 더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블록체인이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말 그대로 그냥 레저예요 한국말로는 원장 아니면 장부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입이랑 지출을 기록한 거래 내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계부를 종이에 말고 엑셀에 적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엑셀에 적어서 이제 시트 1부터 12까지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적는데 1월에 이제 쓰고 남은 돈뭐 만약에 30만원 정도 남았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시트2의 2월에다가 3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쭉 적어 나가겠죠. 그래서 1월부터 쭉 적어 나가면은 제가 만약에 뭐한 3개월 전에 샀던 거, 천 원짜리 산 거를 만 원으로 영 하나만 딱 바꿔도 그 거래부터 뒤에까지 착 거래가 숫자가 다 바뀌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서. 블록체인이 그런 연결돼 있는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남몰래 누가 하나라도 몰래 해킹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이 이제 POW, Proof of Work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이 정보들을 증명을 해주는 채굴 방식이에요. 채굴 방식도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OW고, 비트코인은 POW를 쓰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진짜 많은 컴퓨터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고, 이 컴퓨터를 수십 대, 수천 대를 돌릴 전기세도 필요하고, 이 열을 식힐 선풍기도 필요하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 컴퓨터도 많이 사고, 전기세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엄청 많이 해서,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아야 돼요. 채굴을 해서.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제가 떨어뜨릴 일, 뭐, 만약에 내부적으로 제가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일을 안 하겠죠. 보안도 상당히 뭐,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도 물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술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하는 시스템에 은행에 누군가가 이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수정을 하거나 해킹을 해서 거래 장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은 뭐가 원본이고 뭐가 수정된 해킹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수십 명이 똑같은 복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뭐한세명 정도 누가 해킹을 해서 바꾼다 해도 나머지 97명이 똑같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힘들다. 그래서 RSK의 CEO인 디에고가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법이래요 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현하는 거는 법률 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이 프로그래머는 그럼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사실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법률 제도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 다 없이 모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사람 대신에 기술을 이용해서 다 시스템이 분리화 돼가지고 분산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했을 때 기계로 이렇게 짜여진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가 기술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AI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I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이 좀더 빨리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뺏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스마트 컨트랙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강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재판에 가서 변호사랑 검사랑 판사님 앞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이 다 그냥 딱 조항에 딱딱딱딱 맞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법은 똑같은 법이라도 검사가 보는 거랑 변호사가 보는 거랑 누가 어디서 어떻게 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논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재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인해서 올수 있다. 라는 거를 일단 RSK 컨퍼런스에서 CEO인 디에고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1편이고 2편도 있는데 2편에 RSK 루트스탁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2편에 <웃음> 지켜봐주세요. 안녕.